안녕하세요. 블록인포에나입니다. 여러분들, 크립토 뉴스 어디서 보세요? 코인텔레그래프? CNBC? CCN? 블록인포? 크립토 시장이 글로벌하게 움직이잖아요. 외신 뉴스가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코인텔레그래프, 그리고 CNBC, CCN을 주로 보는데 여러분들, CNBC의 저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 이 트레이딩뷰와 유튜브에서 I love c r 로 활동하고 있는 이 제이콥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CNBC가 트위터에 글을 올릴 때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이콥이 이 CNBC 패스트 머니에 비트코인 관련 글이 올려올 때마다 차트에 대입을 해봤대요. 근데 신기하게 가격이 글과 다 반대인 거예요. 그래서 그래프를 자세히 보니까 이 CNBC가 트위터에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꺼낼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. 반대로 이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시그널을 또 보내면 비트코인 가격이 진짜 올라갔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는 너무 상반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CNBC의 예측이 95%가 틀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예측대로만 가지 않으면 95% 맞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. 그 여러분들도 안 믿기시죠? 왜냐면 CNBC는 미국 경제 그리고 금융 전문 미디어이기도 하고 이 CNBC는 크립토클런시커너에이 비트코인 가격과 전망 그리고 관련된 소식들을또 다루거든요 이비킷캐피탈 브라이언 켈리가 패스트머니 패널로 나와서 시장 분석을 또 하기도 하고 저한테는 사실 전문적인 미디어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저처럼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CNBC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나 싶어요 이 제이콥이 트레이딩뷰에 올린 글을 자세히 보면 Red a y is barely tweet Green is bullish tweet 라고 올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비트코인 관련 낙관적인 트윗을 올리면 시장이 또 하락하고 부정적인 글을 막 올리면 시장이 또 상승한다는 거예요 <웃음> 실제로 이 비트코인을 예측할 때마다 그래프가 다 다르게 움직였어요 이 트위터에 시장의 하락세가 또 이어지고 있을 때 비트코인도 예외는 아니다 누가 비트코인 사겠냐? 라고 트위터 올렸는데 말 끝나기 무섭게 또 상승했어요 또 반면에 브라이언 켈리가 비트코인에 이렇게 흥분한 적이 없다 비트코인을 사라 비트코인의 문이 시작된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시장이 회복되기는 커녕 여러분들 예측하셨죠? 또 하락했어요 이 CNBC가 가격이 고점인 지점에 상승할 것 같은 이 메시지를 트위터에 언급만 하면 이게 분명의 장난인지 가격이 그때마다 다 하라고 또 했어요 이 제이콥이 언급하기를 그때마다 매도했으면 수익의 30%가 보장되는 거였다 <웃음> 라고 언급을 또 하기도 했고 굉장히 아마추어 거래자의 사고방식과 같았다며 이 트위터에 12시 24분에 올렸어요 그리고 6시간 이후에 이 CNBC가 굉장히 재치있게 받아쳤는데 이 지표를 보여주면서 이 트윗은 비트코인의 상승도 하락도 아니다 라고 글을 올렸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제이콥이 또 리트윗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좋은 스포츠 경기에 참여해서도 고맙다 그리고 팔로우해서도 고맙다 최고의 지표가 여기 있으니 바라 하면서 본인이 만든 차트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 제목이 뭐냐면 어, CNBC의 비트코인 지표의 정확도는 95%다 제이콥의 리트윗크를 CNBC가 보면서 엄지를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기도 했는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CNBC가 제이콥을 크립토 관련 뉴스에 출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재밌는 스포츠 경기에 제이콥이 참여할까요? 오늘 이 시간은 이 CNBC의 저주라는 컨텐츠를 다뤄봤는데 믿거나 말거나지만 비트코인이 상승 또는 하락할 때마다 이 CNBC의 트위터와 함께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. 그럼 바이빠이